루이비통, 티파니 등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모델과 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여성 선수가 있습니다 2003년생으로 올해 만 19세죠? 엘린 구입니다 엘린 구는 최근 폐막한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중국대표로 출전해서 스키 프리스타일 여자 비데어 결선에서 188.2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주목받았는데요 그가 화제가 된 것은 스스로가 선수로서 또 모델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에 충분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또 최근 명품 업계들이 보이는 스포츠 용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럭셔리 인사이트에서는요 스포츠에 보내는 명품 브랜드들의 구애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 역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에 반영하고 또 타깃 소비자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고급 스포츠가 명품 디자인 속에 반영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팬데믹 속에서 맞는 이번 겨울 올림픽을 맞아서 2021년 가을 겨울 시즌 디자이너들은 아예 동계 올림픽을 또 테마로 또 동계 스포츠를 큰 테마로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어, 운영상의 미숙이나 또 편파 판정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개운치 않은 입맛을 남기긴 했지만 사실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 명품업계 상승하는 바는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세계 명품 소비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빠른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소비자와 또 중국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획된 2021년 FW 시즌 럭셔리 브랜드 패션에 반영된 겨울 스포츠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슬로프 패션을 내보이면서 관련 아이템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영역으로 명품 브랜드들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디올에서 선보인 짐볼또 프라다의 스키복, 루이비통의 사이클 바지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이동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또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액티브한 운동과 관련된 디자인들이 대거 선보여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 카타르 월드컵까지 앞으로 이어질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서 스포츠 용품에 대한 명품 브랜드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자 아이템별로 살펴보면요 이른바 깔깔이라고 불리는 퀼팅 패턴은 몽클레르, 미우미우, 미우 샤넬 등에서 선보였는데요 패딩보다는 얇고 가벼우면서 보보온성까지 챙긴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스키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편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요즘 뭐 어구부츠나 스키부츠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루이비또 샤넬, 프라다, 미우미우 역시 다양한 디자인의 스키부츠를 내놓았습니다또 스포츠 전문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가 협업해서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게또 하나의 트렌드로 포착이 되는데요 프라다는 프리미엄 스키브랜드죠 에드퍼넥스와 협업을 통해서 스키 재킷, 또 집업 재킷, 한정판 스키 컬렉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구찌 역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협업해서 패딩 점퍼랄지 뭐 조끼, 백팩 같은 컬렉션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독일 디자이너 브랜드죠 질샌더는 캐나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와 협업해서요 또 스키, 스노보드 산악 브랜드 뭐 이런 스포츠용 의류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디올은 최근 운동복 라인 디올 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 비버리힐스 서울 상하이, 홍콩, 남전, 뉴욕 등전 세계 곳곳에서 파버스 토어를 열고 또홈 피트니스 기구와 운동복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런 디올의 피겨복을 입고 피겨를 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명품 업체가 스포츠 시장에 이렇게 활발히 진출하는 것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야외 활동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또 겨울올림픽을 시청한 사람들이 직접 스키장, 스케이트장을 찾으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슬레저, 에슬레틱과 레저의 합치는 합성어인데요. 에슬레저 시장이 커지면서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허물어진 점이 명품업계의 스포츠 관련 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에슬레저 시장 규모는 2,8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1조 원으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6%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또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애슬레저 패션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